안녕하세요 소리하는 남자 흰열이입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사과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요 임프조리아를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 집 텃밭에 나왔는데요 임프조리아란집신벌레와 같은 원생동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매우 작아가지고 베타치어같이 프라시림프도 못먹는 치어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배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추 한장으로 배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머니 몰래 상추를 따러 왔습니다 농약도 안한 유기농이니까 배양에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리 유리병에 어항물을 담아서 준비해 놨는데요 상추를 찢어서 넣어주면 준비는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이대로 며칠만 지나면 알아서 번식이 된다고 하니 4일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닌 4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배양통에 뭔가 움직이시는게 보이나요? 저도 잘 안보이네요 일단 관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추는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저는 잘 못찾겠네요 브라인시리프같이 움직이는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흰색 연기같은게 인프조리아라는 말도 있던데 그거랑 지금 이거랑 같은건지 잘 몰라가지고 인프조리아라고 확신할 순 없네요 그래서 대체 사과하는 이유는 언제 나오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걸 보여드려서 죄송하단 말을 드리려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인프조리아를 배양해봤는데요 이게 배양의 성공항구라고 해도 하루종일 먹고 싸고 무럭무럭 성장해야하는 사랑하는 치어들이 충분히 먹을만큼 양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미생물이 같이 배양된 지도 모르는 상태라 이 말씀만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인프조리아는 사먹이세요. 제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